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어 아웃사이드 롤이라고 해서 검지손가락을 추로 한바퀴 도는 그런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기술은요 바깥쪽으로 손등 쪽으로 이렇게 출을 돌리는 겁니다 막상 해보면 막 추가 막 날라 다니고 저도 이거 연습하면서 배걸리를 엄청 떨어뜨려 봤는데요 하여튼간 어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탑 그립으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출을 앞으로 이렇게 오게 해주시고요 검지에 이런 식으로 감기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돌을 때 이렇게 여기에 걸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걸리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감겨야 되게 잘 돌아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추를 놔주면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거를 손목과 팔을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이 기술을 해 주시면 추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. 이 파라코드가 이 검지 이 부분에 걸려야 한다는 거꼭 잊지 말고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아웃사이드 롤이었고요. 어,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